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그야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새로운 결심들을 하는데요.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? 저는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모두 다 정말 행복한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경쟁을 넘어 성장하고 하루하루 변화하고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생활, 그걸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남북 간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미래의 통일의 꿈도 연결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.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